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늦은 시간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어? 이 밤에 야간 공부하고 있다. 응? 응? 자, 오늘은 또이 이 공부는, 이 공부는 또 밤에 하는 게 재밌다. 그치? 이건 뭐, 귀신들이 밤에 와야 응? 귀신 공부를 잘하지.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냥 단순한 귀신 공부가 아니다. 단순한 귀신 공부가 아니고, 그동안에 우리는 귀신을 하게 되면 기신초풍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치?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렇대요. 여러분들은 상담하러 올때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사람은 강한 부정은 뭘까? 강한 부정은 긍정이다. 귀신 이야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항상 귀신을 달고 있다고 생각해요. 강한 부정은 항상 긍정이라는 거다. 근데 나중에 보면, 슬슬 하다 보면, 덜통 다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고 와서, 처음부터 부정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게 되면, 항상 그렇다. 거기에, 지금 여기에 상담하는 사람들이, 전부다 휘둘리는 거예요. 왜? 지가 더 약하기 때문에. 그럼 그냥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면 할말 없잖아. 무슨 할말있겠서 틀린다는데. 근데, 강한 부정, 모든 부정은, 그 사람은 모든 것이 긍정이라고 생각하면, 상담하는 거야. 그 사람이 뭐 때문에 왔겠나 그쵸. 자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우리가 특별한 거다. 저 심리학에서 보게 되게 되면 뭐가증바로 쇼기 뭐 이런 타입으로 막 한다. 그 처음부터 귀신이야. 그지 귀신 다루는 거야. 부정. 귀신 부정하는 사람들이 귀신 다루는 거야. 말만 그렇게 바꿔쓸을 뿐이다. 말만 바꿨을 뿐이다, 이 말이야. 그래, 심리학에서는 지금 어떻게, 귀신 한다고 없앤다고 해서 그 과정 바로 쉬어기야 정신 나간, 아, 바로 쉬어, 바로 쉬오는 거야. 이? 그러면 절에서는 어떻게? 해? 전부 다 구명 시식이야. 저 교회 가게 되면 어떻게? 해? 전부 다뭐 안수키들. 그 무당들은 어떻게? 해? 전부 다 천도체들. 나중에 결국은 똑같은 거야. 그런데 말만 해갖고 서로 서로 부정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긍정할 거는 하고 응?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고 수용할 거는 수용하고 그런데 우리만은 어떻게 완벽한 과학이론으로 어떻게 아, 귀신을 다 버릇본다. 저거 붙어있는 귀신까지도 다버릇본가 그러면 지금 어떤 경우에 어떤 상황에 어떤 귀신을 어떻게 풀어서 어떻게 분석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차단해 가지고 이것을 정상적인 상태로 만드는 것 까지 오늘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야간 학습을 열심히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온거 아이가 그 네. <웃음> 이게 먼 까지 자 우리가 이병 이라고 합니다 병자 여러분들은 병을 어떻게 증의할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는 봐 병이 뭘까? 아파요. 에이 병은 자연지 아프지. 이 병의 개념. 아 병은 죽는 거가 사는 거가. 살아있으면 고통받는. 하나는 죽는 병이고 하나는 죽지 않는 병이야. 병에는 자 우리가 첫 번째는 병은 죽는 병이 있고. 두번째는 죽지 않는 병이 있어그 근데 죽는 병도 병이요 죽지 않는 것도 병이다 자 그러면 죽는 병이 뭘까 과학적인, 과학적인 게 아니고 그냥 막 바치 갖고 생명이 다 해갖고 그 다음에 아무리 해 가지고 생명이 시안부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건 죽는 병이고 그다음에 어~ 그뭐 뭐, 신장마비 걸리고 이런 건 전부 다 죽는 병이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 당뇨 성인병 특히 첫 번째 성인병이다 죽지 않는 병에는 성인병 그다음에 아이 고혈압도 죽을 수도 있지 고혈압도 죽, 너무 짚으면 죽는 거다 그런데 당뇨병은 너무 지도안 죽는 거야 음~ 응, 당뇨는 특히 당뇨는 너무 지도안 죽는 거야 자두 번째 거안 죽는 병은 또 어떤 게 있을까? 아 기신병 말고 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 심리적으로 오는 병 그렇죠? 이는 죽는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 어, 누구만 솔직히 말해서 마음의 병이지 마음의 병은 못 죽는 거잖아 죽고 싶어도 안, 죽, 안 죽는데 안죽 말이야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기신병이다 자 그럼 예를 들어갖고 죽는 병은 죽는 병은 암이 되든 이렇게만 사고에 대한 병이든 출혈을 많이 해갖고 죽는 병이는 너무 적갖고 이렇게 하면 이 죽이는 다 죽는 병이들이야. 그런데 죽지 않는 병들이 요 꼬약한 것들이 많이 있어. 우리 지금부터 설명해 보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첫 번째 죽는 병이 죽지 않는 병은 성인병이다. 성인병 쪽에서는 이게 병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만은 기계가 꼬물이 돼갖고 오는 병이야. 그죠? 기계가 고물이 돼 갖고. 응? 자두 번째 우리 성인병은 우리가 이거 죽지 않는 병은 어떤 게 있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 정신병. 응? 세 번째 심리병. 네 번째 우리는 귀신병. 이거는 아무리 그 해도 안 죽는 병이야. 그러면 사람이 이게 많겠나? 이게 많겠나? 이것보다는 이거는 빨리빨리 죽으니까 빨리빨리 죽으니까 이원이 그렇게 누적될 수가 없어.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죽지 않는 병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야. 거기서 병원이 되는 거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생각해보자. 중년병은 이게 병원에서 관리해야 돼. 그치 치료도 하고 요양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나머지 죽지 않는 병은 이거 어떡 하? 병원에서 할수 있는 것이 있고 병원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다. 맞지 병원에서 할수 있는 것이 있고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병원에서 우리 병원인은 뭘까? 우리 한, 그거부터 먼저 해보자. 어사가 돼가지고 병원이 뭐냐고 물으면 병 고치는 데가? 봉 치료하는 데가? 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죽는 병은 고치든지 죽든지 해. 수술해갖고 이런 거는. 뭐, 누구말따나 이 내년 터지갖고 수술 안 하면 그거 죽는 거잖아. 그거는 바로 치료야 그치 뼈 빠졌으면 어떻게 이기부 세갖고 나서야 된다 이 말이야 그거는 바로 치료야 그런데 그렇지 못한 병들이 많다는 거다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죽지 않는 병이라는 거다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죽는 병에 대해서는 사람이 절대 우리가 어떻게? 어사 아니면 다룰 수 없는 거야 다룰 수도 안돼 무슨 이기지 의사가 아니면 절대 손을 대서도 안 되고 법적으로도 안 되니 이것을 우리는 했으면 안 돼, 행동을. 죽는 병에 대해서는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돼. 자, 그런데 죽지 않는 병. 죽지 않는 병,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할 수도 있어. 왜할수 있느냐? 죽지 않는 병이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는 것이 병이지. 관리하는 건 실제적으로 병이 아니에요. 다 예를 들어갈까요 고혈압 환자인데 병원에 가게 되면 무슨 치료를 하나? 고혈압 약만 주는 거야. 그게 치료 약이가? 아니제 네. 실제적으로는 그런 치료가 돼. 그거는 직지만해서 의사들이 할게 아니고 <웃음> 누구 말대로나 보건소에서 할 일이 그제 당뇨 환자들 고치나? 먹 고치잖아. 먹 고치는데 병원에서 뭐 하나? 뭐, 처음에 약 주다가, 조금 있으면 주사 주다가, 인슐린 주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기름 떨어지고, 뭐, 첼 떨어지고, 고갈되면 어떻게? 합병증. 응, 다른 합병증 해갖고, 그때부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죽지 않는 병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는 치료 소리는 하면 안 된다 했다. 그죠? 이것이 바로 치유라는 거다. 그러면 치료와 치료의 차이는 뭘까? 법이, 법을 다룰 수 있는 건가? 음. 의사 있고. 치료는 병을 고치는 거고 병을 고치는 것이고 이 치유는 이 병이 아닌 것을 어떻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병이 아니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지 어, 이것을 어떻게 우리 조절을 하고 우리 보조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병은 우리가 안 되니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 이것을 해 중에 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해야 돼 왜? 인생만사가 상담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의 산업은 전부 다 어떻게 상담입니다 상담 모든 산업이 자 의료도 상담이요 법률도 상담이요 금융도 상담이요 우리가 뭐 모든 것이 상담입니다 상담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산업이 꿀뚝 공장이 제외한 기술 개발하는 꿀뚝 공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상담이란 말이에요 상담 중에서 여러분들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생 상담. 그래.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삶을 상담하는 것이 제일 1등이야.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제일 낭떠지에 처박히 있는 거야. 어서가 인생이 안 고달프겠나? 우리인데 어사 선생님들 많이 오잖아. 정치하는 사람들 인생이 안 고달프나? 많이 묻잖아. 그러면 제일 좋은 것인데, 제일 훌륭한 것인데, 우리는 뭐 때문에 그랬을까? 응태리. 처음부터 엉터리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점재해도, 점재해도 괜찮아. 점밭이가 됐뿐 거야. 온집 밭에 깔려있으니까. 이 밭에 가도 있고 저 밭에 가도 그점재들이수두기 깔려있으니까. 야 이제 고쳐야 되는 거야. 우리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높이지 못한다면, 그거는 영원히 그, 수, 뭐, 쓰레기는 마찬가지지, 뭐, 어떻게, 그, 어? 돌아다니는 수준이, 그지? 그럼 자기가 자기를 높여야 되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높일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노? 한 단수 높아야 되겠지? 단수가 높아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런데 각 분야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 어떤 분야도 좋다마 사기도 좋고, 뭐, 도덕질도 좋고, 1등만 해봐. 1등만 해봐. 뭐든지. 말로도 1등, 상담으로도 1등, 도둑질도 1등, 사기도 1등 운동도 1등, 뭐 1등만 하면 괜찮아 그런데 1등을 못하는 거야 어쩌면 1등이라는 존재가 없을 수도 있대 그러니까 1등을 못하니까 어떻게 전부 다저 널려 있는 전파치밖에안 되는 거야 전부 다전파치 해야 돼자 그래서 우리는 전파치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별로 좋지 않고 그동안에 얼마나 이 흙탕물을 만들어 놨으면 우리가 그거, 그런 거그말 하면 좋지 않겠지? 누구말따나? 아, 무당들 보고 뭐 당연히 무당들 보고 무당이라고 하게 되면 그것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무당이라 말하게 되면 쇠안경을 끼고 듣는 거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하는 무당은 그거 얼마나 무당이 아니라 아내 보고 물어봐봐 아, 당신 사주제이요? 그래내 사주제이다. 돈만 갖고 온나? 말만 갖고 온나? 어? 너가기기까이서만 원씩, 이만 원씩 이런 거안 받는다. <웃음> 내 그런 거는 공짜로 받을 수도 있다. 그제? 1등만 대봐 그제? 그럼 내 사주제 아니잖아.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노? 열심히 빼야지. 그제? 실력을 내갖고 아, 니 내가 천년만년살 거야? 내가 이 교육을 갖다가 10년 20년 할 거가? 그러면 내가 지금 아무리 많이 해봐야 내 생각대로 나 70이 되게 되면 이게 막눈구떠나 허윗거리 해갖고 삐리삐리 해갖고 이래갖고 앞에 서갖고 칠판에 서갖고 서있는 것도 힘들면서 강의한다고 일하면 좋겠나?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팍팍 빼갖고 그때부터는 복직좀로 해야 되겠지? 맞나요? 아, 지금이 다못뺐기 때문에, 이 내가 다또 가르쳐 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이야 힘들지만은, 아이 또 내, 내가 있는 거다털어내고이 예? 숙달이 다 되고 나고, 내가 이래 갖고, 누구 말 타는 앉아 갖고, 힘도 없는 사람이 앉아 갖고 강의한다고 이렇게 해서 뭐, 그 재밌게 내가 지금 촬영을 해 놓는 이유가 뭘까? 내가 써갖고 강의하고 팍팍 욕도 해가면서, 강의 팍팍 할수 있을 때 촬영해 놓는 거야. 삐리삐리 어, 해갖고 말도 잘 안나오고 그거라면 뭐뭐 10분도 못 서있는데 강의한다고 서있으면 뭐그치지요 그래서 내가 앉아서 강의 잘하는데 그치? 그래서 앉아있으면 내 머릿속에 돌아가지도 안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되는거예요 자 앞으로는 앞으로는 이병 중에서 이런 병들이 부직 자, 이 분야는 우리가 손을 대지 마라. 이거는 라이센스다. 이 분야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체질적으로 병이 왔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 그냥 오기체질 같은 건 한의사가 하고 일반, 체질, 일반 병들은 병원에서 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절대 손을 대지 마라. 악법도 법이다. 이거다. 악법도 법이다. 그렇게 나라에서 정해낸 그 범죄 내에서는 여러분들 절대 손대지 말고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것은 이것이라 이것 중에서 이것 중에서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 이 말이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런데 병 중에서 이게 제일 많을 수도 있다 내가 오늘 아침 오늘 그 뭐고 낮에 그 뭐고 한일 해저턴을 강의하면서 정신 나간 사람이 엄매나 많더아 응? 어? 그러면 여기 전부 다이 대상자라. 그거 전부 다 고쳐야 돼. 그지 거기에 또 댓글 달아가지고, 뭐, 맞네, 안 맞네, 시비 거는 사람은 그것도 전부 다 정, 한자다, 이거. 그렇게 고칠 사람이 엄매나 많나. 우리는 막 시장은 무궁무진한 거야. 온천지가 만든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이 차이점은 우리는 여기서 크게 두 가지를 해요. 자, 하나는 여러분들이 심리학적 측면에서 수리심리학으로 푸는 심리치유라는 것이 있고 심리치유법 두 번째는 귀신이 달라붙어 갖고 있는 귀신풀이법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 누구말따나 이 정신적인 것은 이 한계가 조금 애매해요 두뇌가 혼나간 것은 앞으로 이거는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3번이다 이 두뇌 치료법 앞으로는 우리가 아주 공개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뇌가 됐고 두뇌가 생각하는 것이 틀렸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뭐로 고친데 명상치료법으로 고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브레미션이 명상치료법이다 명상치료법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갈수 있는 길은 엄청나게 많은 거야 이거 라이선스 주고 갖고 하겠나? 의사가 고치겠나? 약 갖고 고치겠나? 절대 못 고친다 이 말이야 그럼 누가 고치겠나?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거야. 앞으로 봐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정신적인 문제, 이 신경이 막 작살나가지고, 내조적이 걸려가지고, 이런 건 아니고, 그는 질병이 되니까. 그런 거 말고, 이 정신이 좀나갔고 생각이 좀나갔고 두뇌가 좀, 이게 세뇌가 돼가지고, 이거, 우리가 어떻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이것은 우리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명상치유법을 하게 될 거에요. 자, 명상치유법을 하기 위해서는 두뇌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치유법에 대한 잠재의 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잠재의 의식을 끄집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셀퍼, 어떻게? 자가체면법을 명상법으로 시키는 거에요. 그거는 여러분들, 내가 이거 오늘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이 이제 자가체면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세뇌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를 찾아서 이것을 명상수행을 통해서 이것을 푸는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는 어떻게? 이 명상치유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명상치유법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심리적인 이런 것이 있다. 귀신은 아닌데, 귀신은 아니다는 거다. 귀신은 아닌데 이것은 우리는 어떻게? 심리치유법으로 해야 되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갖고 이런 압박감이 굉장히 많다그 다음에 자격지심이 많았다 그 다음에 아기들은 어떻게? 자폐현상들 질병이 아닌 자폐 신경제 신체적인 문제가 아닌 이 정신적인 문제로 자폐와 관통거그 다음에 엄마가 다루지 못하는 아주 개팍한 이런 병도 아니요 아닌 것도 아니요 엄마들은 이렇게 갈등 생긴 게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심리 치유법을 하는 거야 그렇게 심리학이 엄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겠지 이것을 완벽하게 풀어가는 거야 자 지금은 우리 심리학 하게 되면 뭐 타로 카드 색채 카드 뭐 해갖고 지 행동 관찰법이게 해가지고 저 사람의 생각이 저번에 그랬지 누구 말따라 작년에 뭐 대통령 뭐 선간다고 해서니까 뭐 누구 대통령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해갖고 입기짝 있다가 어떻게 한방 돌어 트 있잖아요 그럼 지금 와가지고 어떻게 할아버지가 연애 뭐 심리에서 거고 미팅 심리에서 야 이게 많은 게 심리학계야 한국의 대표적인 심리학자라고 자기가 얘갖고텔레비나갖고 엄청나게 많이 해놔 놓고도 이제 와갖고 뭐 연애를 어떻게 하는 것이죠 아니 지금 할아버지가 뭐 연애해봐야 뭐 젊은 아들 연애하는 것 같나 아, 그것도 어제 보기 되면 이거뭐좀 음? 문제가 있겠지. 그부터 심리치료부터 해야 돼. 알지 누군지. 자 이것이 심리치료. 심리에는 우리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이제. 이 내면 심리와 습성 심리와 행동 심리가 있어요. 우리 행동 심리만 갖고 심리 치유는 절대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내면 심리, 그다음에 이 습성 심리를 가지고 치료를 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심리 치유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런데 심리학을 어떻게 한국에서 만들다딱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거 사대주의 사상이 있어 갖고 외국에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뭘뭐 했다 해 가지고 한국에서 내가 수리 심리학을 했다 하니까 어떻게 전부다 문화로 보자 조금 있으면 저거 다 깨진다 지금. 아니, 뭐, 행동심리, 그한 개만 갖고, 그 또라이질 하는 거 봐봐라. 그게 무슨 학문이고 그게. 점제도 아니고. 맞으면 되지만, 맞지도 않았는 것 같고. 연애가 어떻고. 아들, 그 연애하는 거, 할아버지가 뭐, 연애하는 게안 되겠나? 오늘 좀, 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잠좀안올것같다이그 뭐, 연애퇴장? 아 할아버지가 무슨 연애대장하는 거? 서 사고가 그거는 지금 이거 뭐 누구말든 저 가서 막 흔들어 대는 사람하고 똑같아 저역 앞에 가게 되면 우리 있지? 자 예를 들면 역 앞에 가게 되면 하 정신도 나간 게 하느님 자꾸 에이? 정신도 없으면서 맨날 이것만 두드리고 앉았대아 이거 저게 선 이거 뭐고 이거 하려면 이거 뭘 하노 이거? 아뭐 알리는 거야 하노? 아, 성교를 하려고 하게 되면 정신 빠져 똑똑한 목사들이 놔갖고 참 이렇게 해야지 정신 빠져갖고 하는 얘 이거 하면 그거 누가 믿겠노 그거 그러니까 정신 닦았두드디갖고 그거 동영하고 있으면 그 너무 심했나 자,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게 어떻게 고치겠노 자그 다음에 우리는 이 기신병이에요 근데, 지금 귀신병이 너무너무 많다. 자, 카톨릭에서도, 어, 교황청에서도 이야기했잖아. 성령신부, 그제? 성령신부라고, 이제는 귀신 심, 귀신들린, 어떻게, 귀신들린 게 아니고, 무당신부야, 무당신부. 그러면 안수기도 하는 사람은 무당 목사 아이가? 그러면 선임은 뭐야? 무당선임이고. 그런데 이 무당들은 무당인데도 불구하고, 무당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어떻게? 쪽팔린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어떻게? 그게 바로 병이다 그게 자격지심이라는 거다 너이 조금 다그렇게무당을 싫어하니까 그거 듣기 싫은 거야 무당이 얼마나 좋은 말이고 이게 나중에 옛날에는 제사상이다 제사상. 제사상. 제사상 어 제사상이래 이 말이야 제사상은 저거가 전부 사꾸라 짓 하고 저이 나가뿐니까 어떻게? 무당말을 하게 되면 그게 스트레스 받는 거야 말만 들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저 밑에 땅속으로 기 들어가 보는 거야. 여기에 말이 우리 천부경표 배우는 사람은 무당력이라고 하면 무당답게 행동하는 거야. 나는 무당이라고 표시 딱 내놔놓고 간판에 어떻게 페이스북이든 갖고 스트레스 나는, 어, 무당 수리사주. 아, 수리사주 무당해야 되겠네. 자신있게 좀 해. 나는 이것만큼 학문을 배웠잖아. 저, 또라이 미친 개들 같이 저렇게 하지 말고. 정신 나가고, 하느님 찾아가면, 뭐, 크기고. 이거 동룡하면, 아이씨. 얼마나 못했으면, 그, 이 역앞에 가는, 지나가서 오는 사람이 동룡하고 있을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이말이 우리는 일체, 뭐야? 우리가 먼저 묻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일 해야 된다. 고쳐줘야 되는 거이 그제? 고쳐주는 거. 정신 나간 놈, 정신 올바로 채주고 귀신 붙이고, 귀신 떼주고. 집안이 깽판 난 거는 어떻게, 집안을 어묵조멍하게잘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거 아니겠나,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그 먼저서 이 밤에 이까지 오갖고 배우려고 쫓아왔는데, 오늘 이거는 뗀다, 이거는 떼고 간다. 알았지? 네. 다른 거, 이거는. 이거는 론이이 밑에 수리사주를 다 배웠기 때문에 쉽게 가는 거고 오해는 안배기 때문에 지금 못 가는 거고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이 귀신풀이법을 진행하는 거예요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하세요 자 이제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자 귀신병이란 과가 귀신병인데 누가 고칠 거야? 법에서 귀신병 고치는 그 어서 있나? 없제? 그러면 누가, 누가 고쳐줘야 되나? 우리가 고칠 수밖에 없잖아. 힘들고 오면. 그럼 여러분은 마나자신감을고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 정신 나간 사람들 바로 바꿔주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야. 어느 어서가 오고 고칠 수 있는가 오바라 그래.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지. 그래서, 역을 빼와가지고 내가 뭐, 무당이 되든 무당이 아니든 이 상담할 때, 우리는 정말로 뜨뜻하게 자부심을 가져야 돼. 아, 내보고 뭐 유튜브에서 귀신 이야기 한다고, 귀신 이야기 한다고 그 댓글 달은 놈은 처음부다 귀신 들린 거야. 나 오늘 노골적으로 이야기 하는 거야. 그 댓글 달은 사람 찾아봐. 그 귀신 안 들린 사람이 있는가? 그럼 이 댓글 못 달겠네. <웃음> 그, 뭐, 그건 100% 귀신 다달있다 지는 부정할지 몰라도. 부정하겠지, 부정하니까. 응, <웃음> 아, 부정은 <웃음> 어떻게? 긍정이라 했다, 이 자, 그래서. 야, 저녁에 하니까. 또, 또 새롭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귀신 이야기 하면서 귀신이 뭐냐고 물으면 어떻게 답변할 거요 귀신 있다, 없다 할 거야? 귀신이 뭐, 누구말따로 보수가 뭔데 보수도 모르는 게보수랬었고아 귀신이 뭐냐고 물으면 귀신이 뭔지도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야. 귀신이 뭘까? 귀신은 귀신이 이랬을까? 귀신, 귀신. 어, 선임인데 가갖고 운명이 뭡니까 하면 운명이 났고. 내가못 산다 면 운명이도. 나는 어떻게 귀신이 들딱다 하면 귀신이다 이래볼까 아, 참말로가르치구도 이렇다이. 귀신은 가 아, 귀신이 뭐다. 자, 우리는 너뜻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뜨뜻하게. 우리는 귀신이 뭐냐고 물으면 귀신은 응? 귀신이다. 단지 몸마 없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다. 몸을 버린, 몸을 버린 뭐야? 몸을 버린 영혼, 영혼. 에, 몸을 버린 영혼 몸을 가지고 있는 영혼은 사람이고 몸을 버린 영혼은 영혼이야 그런데 우리 조상을 보고 무조건 귀신이라 하면 안돼 조상 중에서 자첫 번째 천도가 된 조상들 천도가 된 조상들은 귀신이 아니야 이해돼 자두 번째는 천도가 안된 조상들은 이 이것이 우리는 망자 망자 다음에 이것이 우리는 귀신으로 돌아와요 나중에 이것이 귀신이에요 자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갈때올때 없는 구천세계를 헤매는 구천세계를 헤매는 영가 이거는 이거는 아는 거잖아. 조상은 사람이 알아요, 그지? 자기 후손들은 안다이 말이야. 안그 이거는 아는 사람이고 고천세계를 뜯어는 것은 정체가 누군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연가라 하는 거야. 음. 알겠지? 이 정체가 없는 거잖아. 고천세계를 뜯어는데 누구 정체지를 모르잖아. 그런데 망자는 안이면 우리 할아버인지 할머니인지 알잖아.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천도를 안된 것이 귀신화 되게 되게 되면 이 집안에 어떻게 문제가 야기되고 그귀신은 어떻게 이 대물림을 하고 내림에 의해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천도를 하는 거야. 자, 천도 한돼고꼭 후손이 천도해야 되는 거 없어. 대부분의 조상들은 망자들은 스스로 천도를 해가 스스로 천도를 해간다 이 말이야 그런데 천도를 꼭 못해가는지 천도들 이 망자들이 많이 있어요 조상들은 자 이것이 우리는 귀신화 될 가능성이 많은 거야 그러면 예를 들게 되면 이 귀신병들은 이 천도가 안된 망자 천도가 안된 망자들이 이것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삶을 살다가 결혼을 하고 응? 자식을 두고 간 망자들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게 되게 되면, 이, 그, 뭐고, 천도가 잘안 되는 사람은, 이 자살한 사람들, 교통차고 난 사람들, 사랑의 목매가 죽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자, 생각을 해봐. 어느 날 갑자기 순간적으로 차 사고 났는데, 어, 이, 응, 나 아무 짓도 안았다고생각했는데 몸은 없어 싶었어. 그럼 지올때갈데 데 없잖아. 어디 가겠나? 주소 님이 안요 응? 승사자안될거요 아, 주승사로는 이 표가 있어야주승사자 지금 물에 빠져서 보고 뭐 자살해 보고 하는데 명패가 없잖아. 주승사가 잡아 갈래도 주소가 없다 이 말이야. 주소가 없는 거야. 아명졸업장 명단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졸업장 명단이 없는 거야. 지지뭐 그저 순간적으로 죽고 보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험악한 집안에 보게 되면 자꾸 대물림돼 자살한 사람은 자살, 계속을, 자살을 반복하게 되고, 물에 빠져준 사람은 물에 빠져 죽게 되고, 독약 먹은 사람은 독약 먹고, 자꾸 애군들이 대풀이 되는 거야. 그 대풀이 되는 것이 어떻게 해? 무엇 뭐 때문에 그럴까? 이것부터 문제 해봐야 되겠지. 무엇 뭐 때문에 그럴까? 그냥 단순한 귀신 이렇게 하고 하면 안 되고.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우리 조상 중에서 자살한 귀신이 있다. 뭐 이렇게 듣게 되면, 이것을 천도를 좀 말해, 천도를 좀 해주든지, 이것을 막아야 돼, 우리 집에서. 아이 귀신은, 이 조상은 우리 집에 못 오게, 막아야 되는데, 이 조상이 우리 집에 온다, 이봐, 자식들인데 오고, 그러면 이거는 자살했는데, 귀신이 갖다 붙어갖고, 죽은 자살, 약 양모 갖고 자살한 귀신인데, 사람인데 자식들인데 후손인데 갖다 붙어있으면 어떡해? 그거 자살하 수밖에 없지. 그쵸? 그건 나중에 실전이에요. 그 똑같은 거야. 그러면 그것 계속 반복되는 거야, 반복. 그리고 우리가, 자, 여기서 내가 이제, 내 무당, 무당, 무당으로서 수리사주 한 사람은 자부심을 가지라 했다. 응? 그런데 무당이, 무당이 자기가 이 대대로 내려온, 이 내림으로 내려오는 무당들은 이것이 무당을 한 조상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무당을 해 먹을 수 있는 시대야, 내림신은. 알겠지? 자찰만 붙이면, 능력만 있으면, 내림신을 해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중간에, 뭐, 애기 동작가 붙어 보고, 뭐, 저 가갖고, 자살한 귀신이 들어갖고, 누구 말타나, 시리함을 오게 뭐면 이래서, 이래서, 이 이래 이러면, 그게 되겠나? 똑같은 말이야. 우리가, 인생살이나, 이 귀신살이나, 방법은 똑같은 거에요. 누구말따나, 어? 다리 주는 귀신이 왔으이 몸에 실림 먹고 다리 죽는 자리 주는 거지 뭐. 애기 동자 붙었으면, 애기 동자, 목소리도 애기 동자 하겠지. 그러면 할배도 붙었다가, 할매도 붙었다가, 애기 동자도 붙었다 하면, 할배 소리도 했다가, 애기 동자 소리도 했다가, 뭐, 그러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내려오는 조상들을 받아야 돼 무당이 되려면 우리가서 뭘보겠노어뭐 간우 장군부터 해서 이렇게 간우 장군 억로 많지? 중간에 가면 아 중국에 그 많은 인구인데도 장군이 오기 힘든데 간우 장군은 우리나라까지 말하고 있나? 그런데 아무리 귀신이지만 온천지막열 명, 스물 명, 백 명씩 이렇게 붙이고그 아무 그냥 대 말이야 그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설이다. 자기 자기 집 조상이라도 똑바른 아, 집집마다 이런 내림으로 내려오는 이런 수호신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을 무당질을 하면 그것을 하고 또 가다가 보게 되면 우리 집에 못되게 얻은 동자도 따라서 실려 갖고 다시 데꼬 오는 사람, 데꼬 오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면 뭐 동자가 와 갖고 짝짝하게 되면 또 그런데 또 동자 노릇도 해주고 그러면 되지. 그러면 올바른 무당할까, 이거? 근데 무당라 해갖고, 모든 걸 알아주겠나? 자, 생각해봐라. 너무 집에 있는 숟가락까지 다 어떻게 계산하겠노? 그러면 무당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영통이 좀 많이 있는 사람, 영통. 공부를 잘 시키는 할하고 공부를 열심히 시킬 것이고, 춤을 잘 추는 무당이 없으면 춤을 열심히 잘 추고, 한풀이 잘하면 한풀이 하는 거, 이런 거지. 어떻게 춤도 잘 치고, 노래도 잘 치고, 점도 잘 치고, 영통도 많고, 이게, 뭐, 그걸 한다는 그 자체는, 그 무당은 처음부터 가짜다. 음? 그렇게 자, 특기가 있는 거야, 뭐 누구말따는, 이게 뭐, 칼에 잘 타는 사람은 칼에 잘 타는 것이고, 그 뭐라, 칼이, 응, 뭐라고? 아, 장도 잘 타는 사람은 장도 잘 타는 것이고, 뭐, 이런 거지. 그거 언제든 처음부터 하노? 작전도 잘 타고, 첨도 잘 치고, 노래도 잘 하고, 그런 게어있노 그지? 그거 잘 한다고, 떠보는 자체가 걸려먼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뭐, 일등을 아무것도 못 하잖아. 처음부터 꼬리발리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무당 약속로 넣으면 처음부터 기도가 아프는 거지. 어디가 산속으로, 땅속으로 막 기도가 아프는 거야, 그런데, 술이 사주 무당, 이랬지? 무당술이 사주래나, 아 술이 사주 무당이래는데 술이 사주를 열심히 표현 무당되는 그런 짓 하지 말하는 거다. 저뭐다 안다는 소리도 하지 말고 내가 잘하는 것만 등 내세워 무조건 막. 마 술이 술이 심리학 상담사들은 어떻게 해? 심리 그거 푸는 것만 잡면 심리적으로 심리에 영향을 주는 귀신만 착착 추리내 뿐면 되잖아. 와얼면뜨뜻 뭐, 하나, 그지? 우리가 모든 것다 해갖고, 심리학이 처음부터 끝까지 뭐, 교수가 되고, 학생이 되고, 뭐, 그다 어떻게 다, 어떻겠다, 뭐. 우리는 한 가지만 똑바로 대주면 되는 거야. 그거 고 사는데 도움이 되고, 자, 그래서 이런 구천세계 떠어는 것은, 이거는 받아봐야 솔지마 말해서 은을수 없다. 저거 말로는 뭐, 간우 장군에서 고고 이수진 장군에서 고고 이러지만은, 간우 장군이 어디 있고, 이수진 장군이 어디 있겠노? 이순신 이밥 먹고 할일 없이 가고 너무 집에 가고 무당들인데 붙어갖고 집집거리고 앉아서 얻어먹겠나 그쵸? 아마 어쩌면 내 죽고 나면 내 팔은 무당들도 억수로 말할지도 모른데 씨. 그쵸? 그게 진도지 무슨 소리에선 자, 이런 조상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들이 귀신형 인간 그렇게 귀신이 착용하는 인간에는 유형이 어떤 것이 있는가 보여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그거잖아. 자 귀신이 어떻게 귀신이 어떻게 이 사람인데 올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야. 그치? 뺐죠? 뺐으면 한번 불러봐. 자이 귀신이 지금 이런 질병으로 영양을 주는 거 영양을 주는 것은 첫 번째 요인은 뭐일까? 아 그거 말고 우기서 내리면 신들이 신지요? 신줄 내림줄. 이것이 내림줄이 했지 이게 내림줄이다 자 내림줄은 그 가정에 있는 거야 집에 있는 거라 집안에 혈 쪽에 있는 것이 이 내림줄이에요 내림줄 자 두번째 우리가 오는 줄은 무슨 줄이 있다고 그랬죠? 에이 칠성줄이라고 했죠 칠성줄 <웃음> 칠성줄은 이거 붙은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북두칠성 이거 아니다 응? 그 칠성줄 아이다이. 칠성줄은 우리가 인간이 자기가 이 칠성줄을 안고 왔다는 것다 안고 나는 그런 신의 기운을 많이 가지고 왔다는 것이지 신을 받아 왔다는 것이 아니다는 거다. 알겠지? 칠성줄은 내가 타고날 때 신의 기운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타고난 운명을 가지고 온 사람이 칠성줄이야. 무슨 알겠지?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신병이라 하면 안된다 줄만 있는 것인데 신병이 안되지 자 세번째는 귀신줄. 귀신줄 위에 자꾸 귀신 타령하지 말고 우리는 그 위에는 이제 조상줄 이랬잖아 응? 그 위에 우리는 조상줄로 이거 타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다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이거 타고난 게 귀신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오는 것이 우리는 귀신 인연줄이다. 귀신 달라 하지 말고 그냥 인연줄이에요. 자, 우리 영혼이 귀신과의 소통이라든지 인연으로 인해서 나는 이런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귀신줄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하하, 참그라 지금 풀어줄 거라. 그래, 있다고 해요, 그냥. 네. 자, 그러면 내림줄은. 내림줄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 풀어난 것은 없어요. 풀 수가 없어요. 그 집안에 있는 것을 이론적으로 어떻게 풀겠나. 그죠?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자꾸 하다 보게 되게 되면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내림줄이 딱 걸려 있는 데가 여러분들 직감적으로 딱 오게 돼 있어요 그거는 저는, 응? 저는 모르잖아요 그거는? 그렇지 일반 사람은 그래서 그 감을 자꾸 익히게 되면 알게 된다 내림줄 그렇게까지는너거안알면이 내림줄은 주로 무당절 이런 것이기 때문에 무당들을 테스트하고 이렇고 일본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해 가지고 학문적으로 계산상으로 이 논탑은 아니에요 이거는 집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담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명상도 많이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 내림줄을 잘 알려고 하게 되면 명상에 보게 되면 행복으로 찾아가는 명상법에 보면 이내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게 이것이 바로 영통이라는 거예요 영통해갖고, 내가 무당, 무당이 돼갖고 영통하는 거 아니고, 이런 내, 내 팔의 직관력과 어, 이것을 높여가지고, 그것을 찾아내는 거에요. 이 사람이 딱 왔을 때, 직감적으로 이 내림줄을 착 풀, 땡겨오보는 거에요. 자, 그래서 이 내림줄은, 내림줄은 주로 어디에 있겠노? 내림, 내림줄을, 내림줄을 보게 되면, 이 조상줄과 귀신줄을 타고 많이 내려와. 조상줄과 귀신줄을 타고 많이 내려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칠성줄이라고 하게 되면, 그런데 이 내림줄에는 또한 가지는 있어요. 이론적으로 풀수 있는 한 가지는 있어요. 이것이 팔간문의 1번이라는 거다. 응? 네? 제 이거는 팔관문이 잃은 게 아니고, 탄생의 업을 갖고 있는 사람. 이 팔관문이 아니고, 탄생의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 무조건 이 내림줄이 연결돼서 내려오면, 나에게 내림줄이 뻗쳐져 있다는 것이다. 요거는, 뭔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 운명번호가 몇 번이에요? 9번 9번 17번, 17번. 25번 번. 자 그래서 이것이 그 다음에 칠승줄은 칠승줄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을 풀때 보게 되면 꼬약한 복들이 있어 갚아야 될 복이 갚아야 될 이것이 병복과 방문복이다 응? 이 광역한 거잖아. 다른 거는 다 아닌데 요것만 어떻게 우리가 병과 단명이라는 것이 있다 그죠? 이거는 지가 자기가 이 칠승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갚아야 나는 그 업장에서 면피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있어요. 음 그게 시 평생을 갚아야 되는 건지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갚으면은 업종 아 이거는 타고난 그거 칠승주이기 때문에. 평생을 갚아야 되는 거야. 갚고도 다못 갚는 거야. 아, 그래요? 어, 이거는 갚아도 갚아도 끝까지 못 갚을 수도 있다. 아, 진짜 응, 그거 되게 꼬약한 거야. 그 다음에 우리는 조상줄이 있다, 조상줄. 여기가 조상줄이잖아, 여 여기 둘이가. 저 둘이는 어떻게, 이세 명은 칠성줄, 여 둘이는 조상줄. 여기도 조상주이시네요다네 분이요. 아, 네명처보부조상주이네 저는 고약한 게, 하, 아, 저 동네는 고약한 게 아니고, 여기 다다. 저는 전부 다 그리 있다. 그렇게, 이 이거 다 그리 있는 사람은, 이거 다 그리 있는 사람은, 어, 마, 메스리스터, 메스리스터. 자, 여기는 봐라. 칠성줄에, 조상줄에, 귀신줄에, 다 그리는 거잖아. 인연줄이거는 필요 없는 거고. 칠성줄, 조상줄, 귀신줄, 여기에, 어때에 이게 여기 있다면, 점다 걸린 거야. 그, 그러니까 이 집은 점다 걸리는 거아이저 집도 하뭐 그러니까 저, 저 뒤에 앉아갖고 열심히 공부하잖아. 그지 이거는 어떻게, 이 조상줄이 걸려갖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 나는 칠성줄에다가, 13번. 어, 그렇게 이제 조상줄이라고 했잖아. 그, 이 조상줄이야. 나는 어떻게, 이거에, 이거가, 이거에 이거에 이거까지 있으니까 내가 이게 무한한 이 길로 온 거야. 나봐요. 이거 이거 이거만 없다는 거다. 그것도 있지 뭐 없어 없딨나아이 계산상으로 없네. <웃음> <웃음> 계산상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 길로 온 것도 얼마나 꽉했으면이 길로 왔겠나, 그지? 자그 다음에 우리는 기신줄기신줄은 내생의 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기신줄이했지 내생의 업을 갖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인연줄은 이거는 한생의 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 다른 거 하나도 없이 다른 데 하나도 없는데 이게 있는 거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거의 절반이다 이 줄을 한 개씩 끄고 있는 사람이 절반이다. 그러면 조상주은 전생의 빛을 갖고 하는 건가? 조상주는 6의 1이잖아. 6일. 6일. 7번 7번 15. 13. 13번 25. 19번, 19번. 25. 25번 31번 7번 13번 19번, 25번, 31번 그렇죠고여 6개 밖에 없지. 반더될것 같은데요? 아, 반 조금 더 되는 거 아나? 30개는 30개는 7, 13, 19, 20, 30개는 5개지. 반이 3개가 될것 같은데요? 그러면 반이 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 상담의 대상자가 전 인구의 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 <웃음> <웃음> 그렇게 지그렇 시장이 얼마나 크냐? 그러면 저 우리는 전 세계를 다풀수 있으니까. 아전 세계의 응? 상당 그렇게 얼마나 앞으로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른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아주 꼬약하게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영향을 주게 되게 되면 어떤 사람인데 가장 많은 영향을 주겠나? 요렇게 갖고 있는 사람인데 가장 영향을 많이 주겠지. 그렇지.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이는 줄은 갖고 있지만은, 줄이 없는데 왔다고 한다면, 그거는 위에서 전부 다 작기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 그래요? 전부 다 작기다. 작기가 붙은 거야. 이 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왔을 때는, 자기가, 아제 아무리 무당기라고 우기 봐야, 그거는 100% 작기다. 자, 예를 들어서 박사님, 21번입니다. 음. 어. 21번은 무조건 작기다. 아, 그래요? 가 조상 중에서도 작기가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아, 조상은 없다. 이게 아. 난 무조건, 조상이 갈 때는 이 정해놨다니까. 그래서 아무나 이거 무당시키면 안 된다는 소리다. 20, 21번 분들이 저기 많이 그 신의 영향 받은 것같 신이 많은거 그러면 21번은 신의 영향을 많은 것은 나중에 보게 되면 인연법을 보게 되면 천명이라는 게 있어. 이것 때문에 자꾸 갖다 붙는 거야. 21번은 무조건 거의, 전부 다 100%. 21번, 25번. 아니다. 25번. 25번. 25번. 25번. 25번은 이 조상줄이 있기 25번. 때문에, 조상줄이 있기 때문에, 조상의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 조상줄이 있기 때문에 그 집에 어떻게 빨리 죽은 사람들이, 조상줄은 제한되어 있잖아. 조상은 제한되어 있다, 이 말이야. 대부분이 우리는 천도가 스스로 돼갖고 간다고 그랬지. 남아있는 것은 어떻게? 조상이라 하더라도, 시원찮은 조상들이 많아요. 내림줄은 있어. 내림에, 내림에 조상줄이면,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야. 칠성줄의이 조상줄, 내림의 조상줄, 칠성줄의 조상줄. 이것이 가장 증인적인, 우리는 어떻게? 무당으로 가도 괜찮은 사람들이야. 거기에, 이런 귀신줄이 있다면 이 영통은 좀 빨라 다 예를 들게 되면 우리 침 놓는 사람들이 있지 한의사들 한의사들이 어떻게 이런 사람 중에서 이 귀신줄을 갖고 있으면 이것이 바로 신침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지? 그러면 그 신침을 놓는 사람은 다른 사람 침을 놓을 때는 세개 이상 절대로 안 쓰는 거예요 침은 세계 이상 절대로 하요 탄생한 유인사람들도 침술이 들어가는 거에 재능이 있는 뭐 재능인 거예요? 탄생의 업은 이 신침이 없다. 신침이 아니다. 그거는 배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침이 없다. 그 신침은 어떻게? 신의 기운이, 그래야 이 신, 이한개 찌르는 이것이 이 신의 힘이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신침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 귀신줄이 있어야 돼. 귀신줄이 있어야 말이 그래서 이 귀신줄이 있어야 여러분들 어떻게 해? 가수가 되더라도 이 신기가 있어야 크, 감동을 하고 누구만에 나훈아 메쿠로이 인수님 메쿠로이 이렇게 감동을 줄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배우 같은 건 어떻게 해? 눈이 축축축축 각각 중에 뭐 눈물 주주주주 흘리고 이? 이렇게 뛰어난 끼를 발동을 할수 있는 거야 무슨 데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줄을, 이런 줄이 있는 사람인데는, 어떻게? 해? 올바른 것이 오게 되게 되면 좀 괜찮은데, 쉽게 또올수 있어요, 이게. 이런 사람인데 쉽게 올수 있고. 이렇지 않은 사람은, 잡기가 무조건 갖다 붙은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큰 흐름이 있어. 큰 흐름이 있어요. 자 우리가 천의 기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천년의 망자다. 청년의 우리는 조상기들을 우리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아. 그럼 이것이 근데 그 조금 더 설명하고 이 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작기라는 거다. 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옆방에 있는 기들이니까 이게 쓸모가 없는 거다. 이거는 자기가 습성에 의해서 자기가 갖다 붙인 것이고 이게는 옆에서 갖다 붙인 것이고 이거는 혈족과 조상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오게 되는데 그러면 천의 기운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천의 기운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귀신 줄도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천의 기운도 가지지 않고 귀신 줄도 없는 사람이 무당으로 가봐야 이 답이 없는 거야. 우리 무당 인정해 줘야 돼. 해줄 거는 해줘야 돼. 14번 거기 그래 안 돼. 부터봐야 대부분 다. 그건 조금 있으면 없다. 이 말이야. 작기가 왔다 갔다 하고, 하고. 순간적으로 그거는 발동 딱할 때는 그러는데, 그 순간적이 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 작기들이 기신빨이저 동할 때는 있어요. 그 오래 못 간다는 것도 오래. 순간적. 아, 순간적인 거 어,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풀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대로 기신이 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증증 단정해 갖고 뭐 내린 굿을 한다고 하면 이런 조상이 왔을 때이 조상을 내 인식해야 되는데. 그도 아무것도 갖다 막 귀신만 왔다고 막 대나무 한번 흔들어 붙다고 해가지고 그거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람의 몸에 붙어 있는 것을 귀신이 어떤 것인지 찾아야 신병을 고치주는 거야. 그렇죠. 아 그러면 정책이 뭔지 알아야 우리가 해결을 할 거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 그것을 분석해내야 돼. 그러면 이 신의 작용에 의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는 푸는 거야. 그것만 풀게 되면 여러분들 이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하고 이 사람은 주변에 어떤 일이 불어내고 앞으로 어떤 일을 만들 것이며 이것은 어떻게 돼서 온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알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한 시간 만에 다못 끝내니까 여기서 지금부터 5분 씻다가 5분 씻다가 이것을 본격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풀어낸 거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잠깐 5분 씻다가 다시 시작합시다.